이게 억울한 누명이긴 하나 그거는 안 입된 것중에 연기 안나 재밌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사람으로 인해서 그냥 발목 잡힌 거야 왜냐면 이런 분들은 혼자 사는 게속 편해요 방송을 내년에 복귀할 수 기대가 있을 거 근데 있어요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한번 보여주셨나요? 예쁘죠. 요즘에 그 슈룹에 나오는 김혜수처럼 되고 싶어 <웃음> 근데 일화밖에 안본건 비밀이야. 왜 비녀 안 와셨어요? 촬영. 아, 그래, 했구나. 안 보이지. 뒤에 담고 으면 어떻게 해? 아, 이거 한번 비춰줘야 돼 이거. 오늘도 잘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이옷 입었는데 동자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근데 왜 자꾸 이 사람 나이는 엄청 많은데 왜 자꾸 재밌어 갑자기 확 사주 들으니까 아, 아, 아. 이게 재밌어 근데 되게 골머리 썩을 일이 몇년 전부터 있어가지고 그 끼를 못 펼치고 산다 근데 이 사람 내년에 뭔가 다시 시작해 자기 본업을 다시 시작해 노래를 하면 다시 노래가 나오고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연기를 하고 그렇게 다시 시작한대 내년에 4, 5월 달 여름 전에 지금부터 다시 어떤 복귀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억울한 누명이긴 하나 그거는 안 입된 것 중에 연기 안나 하지만 이게 어찌어찌 잘 풀려서 자기 기운을 이렇게 다시 바꿨는지 뭔가 판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끼 있잖아요 약간 괴짜라는 소리도 나오고 괴짜지만 자기의 주관적인 것들이 많아서 재밌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사람으로 인해서 그냥 발목 잡힌 거야 성격은요? 이거? 무겁진 않아요 근데 그게 엉뚱하긴 하지 우리가 3차원 4차원이라 잖아요 근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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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곡 이성훈은 어때요? 자꾸 깨져 결혼을 했다면 이혼도 해야 되고요 만나는 사람이 오래 있었다면 헤어지기도 해야 되고 다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는 거는 내년에 일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다라고 좀 보고 그리고 내년에 자기 일적으로 좀 다시 한번 어떤 재기 복귀가 좀 높아요 그러고 나서 이성훈이 내년 말 내후년 초 그때 다시 좀 들어옵니다 말년은 어떨 것 같아요 말년은 좀 자중하고 사셔야 돼요 10년 단위를 넘었을 때 3년 이내 그때가 이 사람이 약간의 끼가 막 분출이 되고 그럴 때는 자기가 판단력이 좀 흐러지기 때문에 어떤 구설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 운을 봤을 때 초반에만 좀 조심하고 몸조심하고 자기가 입도 조심하고 행동조심도 좀 한다 그러면 어, 노후에 좀 괜찮게 지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58에서 59에 상문 들어온다. 상문 들어온다 그러면 내 친인척 아니면 내 집계 가족이 돌아간다는 소리거든요. 난 자꾸 상문이 상문이 껴 보여요.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받겠지 상처를. 이분 가수 김건보씨예요아 진짜? 예전에 성북형이가 있어서 뭐 기사로는 이제 혐의를 벗었다고. 아, 아, 이번에 아.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도대체 왜 이런 거의 휘발이었는지 아니 땐걸뚝에 연기 안 나니까 근데 다행히 이, 이 사람이 이 구설로 인해서 자기 여자의 운기가 좀 죽은 건 맞아요 <웃음> 그러면서 이 사람 결혼도 했었잖아 맞아요. 더 이혼했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자의 이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구설 시비 뭐안 좋은 기운들이 엮여 있는 것들 을 이걸로 좀 먹은 고 갔다고 생각해요 나는 앞으로는요 이분 앞으로는 지금만큼 이성운이 확 열리지 않아까 그러니까 있어요 있는데 다 아, 이렇게 막 열리진 않아 그러고 다시 뭐제 가정을 꾸린다든지 재혼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보이진 않고 왜냐면 이런 분들은 혼자 사는 게속 편해요 방송을 내년에 복귀할 수 있을까? 라는 사람들의 그... 기대가 있을까? 근데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노래 나와 음, 그러면 옛날만큼 인기를 좀 얻을 수... 한번 이슈가 되지 않겠어? 왜냐면 이분은 나올 때마다 히트곡을 쳤잖아요 네네. 마지막으로 뭘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조심은 하겠지 여자조심도 할 거고 음. 그냥 본인의 성격대로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왜냐면 내가 이런 사건이 있음을 좀 자제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분의 끼가 발현이 되지 않아요 근데 다른 걸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이제 사건 사고가 나는 거지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려고 하니까 이런 사건이 나는 거거든 평범하게 살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평범하게 살아